짠! <웃음> 어, 어 도착했냐? 안돼! 도착. 나만 죽었어! 이씨.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들 어 맵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빗소리는 여전히 아프고 라미는 여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기 전에 좋댔다고 다들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웃음>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세요 음?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이씨. 별 필요가 없습니다. 들 <웃음> <드릴> 필요가 <웃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코코보라니. <웃음> <웃음> <웃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웃음> 아니, 왜 똑같냐고. 세이브 해 드릴까요? 네. 네! 부탁드려요. 아, 거 머리 붙었어요. 세이브! 제발. 제발, 제발. 부탁해 주세요. 싫으다. 아이씨, 좋다. 싫으다. 빨리 해 줘. 세이브 좋다. 한 편이 도착하면 해 드릴게요. 음. DNA 빨리. 세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됐다. 특히 쉽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아 뒤로 오네 야 이거 상자 떨어져서 뒤로 보내는 거봐 대박. 와 이런. 이 시점부터 어려워진다. 지난번은 약과였어 여러분들. 내가 깨줄게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씨야이씨. 헤헤헤. 뜬뜬 뜬. 어여 라오사. 까비. 어 잠깐만. 빠르게 깨 버린다면? 자! 어? 잡- 으 어? 아.. 이거 컨테이너 벨트 잡고 가면 아주 쉽습니다 <웃음> 저도 그 방법을 깨우쳤습니다아 주 쉽군요 아하... 허는운동안 돼? 됐다! 갈아 다 오케이~~ 슈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아내 no, no, no, no, no, no, no. 손이 낀거였어 잡은게 아니라 낀거였다고 에헤이 씨너라 나라어 됐다 어또자 침착하게 넘어가고 척척척척척 척, 척, 척, 척. 오케이 깼어 진짜로? 응 저장 이거 뭘까? 이거 넣는거 같은데 여기? 아 그러네 덩크 아 어렵습니다. <웃음>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휙쭉 넣었는데. 오. 오아 사람이 못뭐 들어가네 이거. 오케이 던져봅니다. <웃음> 점프. 넣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그런데 <웃음> 연락하면 뭐해 그 사람은? 콜라보 단 이틀 안에 해 주셔야 합니다. <웃음> <웃음> 왜 이틀 안에? 감기가 났습니다. <웃음> 되게 잘 되네 오늘. 이대로만 가면 클리어 하겠는 걸? 이건 이건 진짜 쉬운데. 어, 어 미끄러진. 아 어렵습니다. 아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소리 뭐야? 그 살짝 브레이크 받는 소리. 한 페이지처럼 안될것 같음 들어 누워. 한 페이지처럼 안될것 같음 들어 누워. 어 그렇지. 좀 휴게소 들게서. 들어 누워 가지고 딱 잡아. 안되나 어. 음. 어. 눈 부똥 산다. 똥 산다요, 캐빈님오야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코스였나봐. 아아 아. 오케이. 그 속도로 간다고 피소라? 미친 속도. 가아집니다 먼저 시작합니다 개빈님 우리 같이 가요 개빈님 가가가라고 가라고 개빈 개빈 개빈 개빈 아 아버지 <깨빈아. 웃음> 도와주고 가거라 <웃음> 야 아버지 여기 뒤에 커버리가 안보이느냐 <웃음> 저거부터 떼주구라. 아 모르겠다. <웃음> 아 모르겠다. 연비 이정훈 방향하지. 방향하지. 방향하지. 기분 나쁘게 하네. 어 어. <웃음> 아나 뒤에 누가 있으면 불안해서 못 한단 말이야. 제 뒷자리에 사장님 계시던데. 와야 오늘 잘하지 않냐 오늘 왠지 여러분? 전반적으로 잘 풀리는구만. 그럼 오늘. 어? 네? 어? 오늘 되게 잘하는데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이대로만 가면 무난하게 클리어 하겠는걸? 너무나도 쉽게 클리어 하겠는걸? 오늘은 굉장히 평화로운걸? 왜? 좋아! 뭐 지금처럼만 하자! 업보를 쌓는 거야? 우리는 모든 걸 아주 쉽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오늘은! 해치웠나? 두번 해치웠나? <웃음> 너가 플래그였냐? <웃음> 올려줘잉! <웃음> 나도 올려줘잉! <웃음> 어, 나도 야야야야 enjoy... 야, 야. 야, 야. 야, 뒤에 인여들 온다 인여들 나도 잡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인여들 온다 도망쳐 도망쳐, <웃음> 도망쳐. <웃음> 아, 제발.. <웃음> <웃음> 조금만 <웃음> <좀> 려줘 <웃음> 뒤에 인여들이 따라온다 재팡수 하이씨디뚜루디에 <웃음> <웃음> <르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드의> 방해하는 생활 <웃음> 아아 아, 안돼 안돼 <웃음> 어 됐다 됐다 어또 떨쳐냈어 여러분들 레츠고 레츠고 어 저기 저기 배가 보인다! 탈출용 배가 보인다! 배다! 배가 보인다! 배가 배다. 보인다 배다 배 배다 a b 라 n d a Pedda, Pedda, Pedda, p e 가 d a Pedda, Pedda, Pedda, Pedda, Pedda, p e d 우리 우리도 빨리 타야 방향 방향 방향 방향 야야 이게 뭐야 Stone, 어디가 <몇> <몇> <몇> 어디가 아 <몇> <몇> <몇> <몇> 여기 다 <왔다. 몇>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쟤 잡아 츠 <몇> 내가 앞에 아, 볼게 <몇> 오케이 <곧> 면 떨어집니다 오예 <몇> <몇> <곧 있으면> 추락합니다 이런식으로 드리프트 요하트라 안해봤어? 내가 먼저 가야지. 야 여기 세이브가 있잖아. 세이브가 있잖아. 왜 세이브 안 해주는데? 왜 세이브 안해 눌러줍니다. 안 눌러줍니다. 걔들은 출발. 야 빨리 눌러 이제 숙들아.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출발해 줍니다. 안 세이브 눌렀는데? 그랬나. 세이브 눌렀는데? 아직 안 눌렀어. 어? 음 세이브 와, 아직 안 누른... 아, 눌렀. 어 아직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너 일로 와이케. <웃음> 한배나 <편한> 누나가 부른다. <웃음> 살려준대. <살려줘네. 웃음> 오야 여기 왠지. 재밌어 보이는데? 저번에 보니까 머리숱이 많던데. <웃음> 음? 앞에 조금 없어도 되겠던데. 만나면 숙치자 <웃음> <술 취자>, 알겠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배나 내 <웃음>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해줄게. 근데 염려는 루피야. <웃음> 둘이 좋아 아니야? 필하잖아, 필 하잖아 필. 세빈님 세빈님 머리색도 염색되고 아, 싶으신 거예요? 아, 아 미안. 노랑색이면은 맥주 담글 네. 거야 머리색. <웃음> 흔들어서 약. 피겨. 피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야? 아아어요거 잡고 가? 와와뭘잘날야겠는데그 어, 어, 어, 어. 미달려서 흔들어서 흔들어서 더한 번만 더 흔들어서 나니다 성공입니다. 우와 이거 중간에 놔야 되나? 오야 거의 다깬것 같다. 그지 이거. 거의 마지막에 보통 우주선 미안 아 왠지 가면 안될것같 오이 안을 그, 그, 아 안돼 아 여기 가운데 버튼이 뜹니다. <웃음> 둘이 또 싸운다. <웃음> 해봐 해봐. 안녕 아, 같이 탈러 같이 달려고. 아, 안녕 우와. 나나나나나 나도 세지 지금. 너 지금. 됐습니다. 놓습니다. 됐다. 어 났다. 가자. 뭐라고 노라, 너도 실버 타운 가고 싶냐? <웃음> <웃음> 오야 근데 버튼 하나 그냥 띄겠어저 누름 끝나는 거 아니야?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 움직인다 오! 어 떠오른다 오 떠오른다 우주선이 떠오른다 떠오른다 떠오른다 어? 어? 앞에 뭐야? 왜? 어? 나 안보... 어 뭐야 저거! 아~~ 엔딩포인트 엔딩포인트겠다 아. 어 엔딩포인트겠다 야 저거 끝이야 다른 세계로! 끝이라니까 씨 워프스테이션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맞지? 어? 근데 다른 네. 세계로 진짜 가나? 가자! 가자 레츠고! 와 이거 이쁘다 깜짝이야 어, 이게 제작자분이신가? 제작자분이나 그 지인들인가? 오아 크레딧이네 이거 아. 아. 음. 음. 오 제작자들 오. 오. 오. 어 근데 저분 아이유 닮은 듯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웃음> 눈 가려야지 중이요! 중이요! 빨래! 중이요! 중이요 찾아요 어디있어요 중이요 가자! 될 거야. 이세계로! 아, 너와봐! 가자! <웃음> 안, 보여줘야지. <웃음> 안 보여줘야지 안 보여줘야지 안보여줄거린요네가내 아, 보여... 꿈을 짓밟았어 <웃음> 안보여줄거예요 와... 몇 명이 만든거야 이거? 만든건지 플레이한건지 모르겠다 지금 한 30명 째 아니냐? <웃음> 너무 많은데? <웃음> 이거 뭐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이거 두 제작자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와! 오. 오. 우와 뭐야? 야, 이사람은 근데 진짜 연출 진짜 잘한다니까. 좀 친해? 제발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아이씨. 오, 멋있다 저거. 와! 엔딩이요? 화면 봐. 우와, 반짝이 반짝이.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반짝. 현재...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짜잔! 짜잔. 음. 맵이 끝났고요. 여러분, 동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노바!